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좌석을 소개해 드릴게요. 에어 뉴질랜드의 혁신적인 스카이 카우치 좌석. 오직 에어 뉴질랜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좌석이죠. 스카이 카우치 좌석은 편안한 여행을 위해 이렇게 편안한 소파베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. 기내에서 이렇게 편안한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? 어? 죄송해요. 여기 또 다른 특별한 좌석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에언니질랜드의 프리미엄 이코노미좌석 전혀 다른 세상이죠 <웃음> 넉넉한 공간과 최신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, 그리고 편안함까지. <웃음> 식사도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다양하고 맛있는 식사 메뉴, 넓고 편안한 공간, 프리미엄이란 네네네네거죠 w a better way to fly with... 최고만을 고집하는 분이라면 에어뉴질랜드의 비즈니스 프리미어 좌석을 추천드려요. Can I offer you a glass of champagne before takeoff? 네, 부탁드려요. 하늘 위 나만의 럭셔리한 공간 한번 보세요. 정말 편안하고 멋져 보이지 않나요? 셰프들의 다양한 요리와 세계적인 상을 수상한 와인 셀렉션까지 준비되어 있어요. 이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집에 가져가야 할것 같아요. Discover a better way to fly with Air New Zealand's Business Premier.